안녕하십니까 2월 7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금요일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 및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에 더해 장중 발표된 고용 동향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개선된 결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리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애플은 2% 가까이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네요. 이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델 컴퓨터는 고용인력의 5%를 해고한다는 소식으로 하락했고 AMD 등 반도체 업종 하락세 영향도 컸네요. 원유는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고용 관련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모습을 보여 파월이 오늘 연설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이 두드러진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예측이 어려운 만큼 때에 따라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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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1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9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9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3,0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